안녕하세요 여러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백일날인데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백일날 을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아, 일단 방금 보신 거과 같이 추가 이렇게 등 쪽으로 간 경우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기도 하고요. 하이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자, 이 상태에서도 물론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추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스냅을 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떼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회전을 주는 거죠. 추가 약간 이렇게 왔을 때쯤에 손냅 힘을 풀고 이렇게 그립을 바꿔서 잡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힘을 풀고 이렇게요 왔다갔다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 이 기술에 대한 팁은요 추가 너무 돌아가면 안됩니다 너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설명해 드려야겠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냅을 주면서 추를 띄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보기엔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느낌만 안다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설명 불친절하다 라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기술들은 어떤 팁이 없습니다 이 추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팁은 이 상태에서 띄우고 손을 돌린다는 것이죠 돌리는데 자, 추가 이쪽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는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슬라이드 라는 기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